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6일 남긴 5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여이 의결하고야 말았습니다. 문재인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며 국회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오후 4시로 했다가 다시 2시로 고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몸이 달았구나 하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은 수기도 검토도 심지어는 읽어보지도 않았고 어떤 이의제기 한마디도 없이 마치 영혼 없는 로봇처럼 거수기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늦추면 행여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득달같이 당일로 해치우는 모습을 우리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이제 어쩔 겁니까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신세계가 우리 국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권력자에게는 무죄라는 축복을 권력에 대드는 자들에게는 감옥을 선물하는 검수안박법안 문재인이가 만들겠다던 단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 결국 만들고 떠나긴 떠날 모양입니다.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에 지는 것이 확정된 그 시점부터 부랴부랴 며칠 몇 시간 만에 자기들의 방탄법을 쓱싹 해치우고 영부인은 수백 벌 명품옷과 수제화와 가진 고급 장신구들을 트럭에 한가득 싣고서 드디어 떠나긴 떠날 모양입니다. 30년째기 자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과 청와대 비서진 전체가 나서서 선거조작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 날마다 가위가 눌리던 그 일을 이제는 영원히 묻을 수 있어서 발 뻗고 잘수 있다고 쾌재를 부르는 듯한 문재인의 tv에서 보이던 그 개슴츠레한 눈빛이 영 잊혀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를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달여 전인 지난 4월 1일 송영길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던 날 송영길의 인천 계양구 지역구를 이재명에 이어받아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의 예측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대장동 비리 수사 성남FC 후원 관련 비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부분 재판 거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감옥에 갈지도 모를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해서라고 그 이유를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두 사람 문재인과 이재명은 이날 밤에 서명을 한 연후에 서로 통화를 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좋아서 죽고 못 살아있을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이는 듯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동병상련의 아픔 또는 걱정 아니면 공포감을 함께 공유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감옥갈 걱정은 덜었다고 서로 잘됐다고 축하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검수한박법을 공표한 지금 나름 회한의 미소를 짓고 있을 두사람의 얼굴이 서로 겹쳐 보이면서 기분이 많이 더러워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으로 믿어지는데 여러분의 기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득의 만만한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5월 10일부터는 진실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한동훈 법무장관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시간이 흘러가고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수한박 법안으로 국민에 대한 역모를 꿈꾸던 자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 국민과 헌법에 대한 사법 쿠데타를 벌인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법조계에서 학계에서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가진 비겁한 암수를 써가면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온갖 위법 탈법을 동원해가면서 통과시킨 그들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 명인데 어디 두고 봐야 겠습니다 정말 자기네들 뜻대로 되는지 말입니다